자 이번 판은 무슨 말입니다 좀 이번에는 자동연결 말고 직접 연결해서 쓰죠 어. 이렇게 멀리 있는 거다 연결해 가지고 지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한 명을 파란색으로 전화 맞춰 가지고 잡기란 좀 어렵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냥 일단 전부 다 빨간 전화 맞춰 가지고 빨간 전화 맞춰 가지고 중간에 걸린 사람 한명 잡죠 어. 이렇게 멀리 보내주고 어, 다른 친구 잡으러 갑니다 한 명을 쫓지 않아도 어, 충분히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용병을 따라가도 돼요 어, 타자를 따라가도 돼 아니, 누구를 따라가도 돼 그래서 이게 좋은 운둔자가 일단 타자 한대 때려놓고 이러면 또 타자가 잡기 힘들죠 왜냐면 공을 이렇게 써버리니까 아우 아 피했는데 이거 멀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많네 공 한번 부수고 쭉쭉 갑시다 어 뭐야 이거 어? 이 녀석 뭐하는거야 거기서 <웃음> 창틀막 개좋아 이거 뭐야 자사용극 맞춰놓고 마무리 이녀석참신차려아 이거 판 너무 좋은데 이거 초반상은 그냥 미쳤죠 창틀, 창틀막 예상 못했나봐 너무 좋은데 자, 용병이가 구출 오니까, 파란 극 맞추고, 합시다 먼저 때리고, 집중으로 돌아오면 되기 때문에, 아, 타이밍이 안 맞으려나? 일단은 이거 길막 한번? 까비, 길막은 안 됐다. 자, 파란 극 의자에 던지고, 빨갛으로 맞춥니다. 이러면은 용병이가, 밤, 이제, 안 죽, 안 죽어도 개피가 되기 때문에, 좀 이득을 볼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로 풀존 째까지 돼. 어. 자 확실하게 파, 파란극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해독기가 조금 많이 돌아가도 상관없어. 왜냐면은 이거 빨리 잡는 게 해독기 조금 돌아가는 거보다 이득이라. 그래서 바로 다시 연결을 해주고 묶어줍니다. 후딱 후딱 해주는 게 좋아. 저게 해독기 켜졌기 때문에 저쪽이. 삼사원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어 왜냐면은 사람이 잡은 해독기가 먼저 돌아가기 때문에 용병이가 구출 올지도 몰라서 빨리 이거는 우베부 잡는게 괜찮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면은 가서 용병이 구출하면 어떡해 그래서 우베부한대 때려가지고 용병이 잡아주고요 만약에 이거 구출하고 있었는지 안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었으면 웃겼겠다 어 그래서 가볼까 싶었는데 도박하지 말자. 해가지고 그냥 5 0 0부따라가고요 괜히 확실지도 않은 행... 어..일에다가 가는거는 좀 바보같은 짓이라고 생각이 들죠. 5 0 0부연초으 빠지니까 맞춰서 아 이쯤? 아까비 파란극 맞추고 어 생각보다 안맞네 파란극 맞추고 플래신좀 쓰기 아깝잖아. 어 오거는 집중으로 마무리 지감? 아 지감은 있네요 굿 지감 데려가고 아마 치료를 해준것 같은데 이정도로 빨리 일어난거 보니까 예, 요즘 용병이가 그 치료 인격을 가져와서 일어나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몰라 어? 누구 왔는데? 아하! 삼성하이왔고요 마무리가 되죠 몰래 구출 오면은 그냥 어? 가는거야 자 자자자자 자, 자. 울킬 할거기 때문에 안안 칠거지 롱안불거지롱 용병 일로와 어 일로와 용병아 어디갔어? 응? 음? 일로와야지 아 거기야? 어지 g 깔끔하게 쓰게임하는거 너무 나이스하구요 이 정도 속도면 금방 실태만 가겠다 자 이번 판은 레오의 기억입니다 레오의 기억도 은근 아 그냥 은둔 자가 모든 부분 다 좋은 것 같은데 솔직히 어떤 맵이 어렵다 막 이런 건 솔직히 모르겠어 자 이번에도 직접 연결해 가지고 전부 다 빨간극으로 다 맞춰서 어, 좀, 터널링이 자유롭게 갑시다. 근데 이러면은 생존자들이 연결 안된 쪽으로 가가지고 해독기 돌리던데. 아주, 어? 킹받아 자, 따라갑니다. 솔직히, 용병도 솔직히, 운둔자는 용병도 쫄, 안 쫄아도 돼요. 용병 보이잖아? 그냥 맞춰보냐, 이렇게. 뿅! 엘 <웃음> 일로 <웃음> 와, 이거 싸! 한 대. 이러면은 용병이도, 어, 뭐지? 하면서 이제 정신 못 차리거든요. 이제 이러면은 다른 애들 잡으러 가면 되죠, 또. 어차피 한대 맞았기 때문에 샤머니가 또 샤머니 걸리면 이득이고 또 아니면 또뭐다른애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멀리 있는 친구들 미리 스턴 걸면 어차피 지, 지금 가도 판 판즈 타가지고 바로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리 좁혀주는 것도 은근 나쁘지 않습니다 자 머리통수에 맞춰가지고 던지고요 정수리에 맞추니까 정확하게 가죠 이거 은근히 정확한 진짜 정확하니까 많이들 사용하세요 음.. 다시 돌아오진 않고요 정수리 봐봐 정수리? 정수리? <웃음> <웃음> 이거 봐봐 정수리하면 다, 다 맞는다니까 이거 개사기 강아지는 왼쪽으로 피해주고 굿이으면 빨간 전화 들어오기 때문에 어한대 때려줍니다 어포 뽀쇽 정수리! 정수리 권법 어때? 이게 진짜 개좋지않은? 어 개사기 슈퍼포탈을 타는 거는 좀 사기인데 어이거는 버피는 지금 세명이서 연결돼도 죽는 피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냥 하는겁니다 아 애들 지금 바꿔주죠 와 눈치 개 빨라 그냥 바로 바꾸는거 봐 허허 눈치 1 0단인데 이거는 슈퍼포탈을 제거해야기 때문에 끌고 갑니다 자자자 자, 자. 빠지시고요 어, 구속구속 좋아요 용병이가... 일단은 이거 새 도끼에다가 맞추고 싶은데 용병이 왔네요 안돼? 자 빨긱 맞추... 안돼요 빨긱 맞추는 게 솔직히 별로 안 좋았다고 생각해 이렇게 해도 어... 아... 좀 파란극 맞추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좀... 너무... 어... 급하게 생각했죠 이것도 넘기 전에 맞춰야지 확실하게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그래도 그거 산대. 이건 안 쓰고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평타 때리고요. 안쓸수 있을 때는 안 쓰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바로 전화, 공이, 에너지 볼트가 있는 거라 바로 연계가 가능하거든. 이거는 애들이 못 바꾸게 만들고 맞춰놓고 집중으로 마무리. 해속기가 돌아가도 아까 말했듯이 애들이 극 바꿔주면 여기서 한바퀴 더늦단 말이야 그게 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주는게 훨씬 더마음 편합니다 자출을 어디서 올까 작은집에서누구 해독기 돌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파란극 맞춰놓고 아무도 없었네요 어, 포탈 부수고 평타 이거 계단으로 빠질지 모르니까 파란극 맞춰놓고 예, 때립니다 왜, 왜, 미래하냐면은, 여기 평타를 미리 치고, 만약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파란 극에 바로 먹잖아요. 그러면은, 빨간 극만 바로 던져주면 돼가지고, 이게 편하, 편하, 거든요 음. 도망갈 것 같은 동선에다가, 던, 던져놓는, 이런 플레이, 상당히 좋아요. 많이 써먹으세요. 근데, 가속, 가소... 개 빠른데? 뭐야? 아, 어디로 보내, 미친. 아, 어디로 보내는 거야. 어우, 개 무섭네, 이거. 하늘로 닿습니다 네. 자 평타 깔끔하게 자 여기서 바로 창틀 넘어가면은? 기다렸다 이녀석아 아 이런건 다 깨고 있지 내가 내가 이런거 이런거 써먹을 날이 한 번쯤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개인 개인 모드에서 연습했거든요 아 드디어 오네 이게 <웃음> 아, 이제 이런 날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가지고, 개인, 그, 개인 모드에서, 어디로, 어디에서 플래시를 써야지 이게 정확하게 창틀로 내려가지 하면서 한 5분 동안 열심히 연구했지. 어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기서 창틀로 가려는 모습이 보인다, 여러분 저기서 써, 쓰면 됩니다. 어, 개꿀팁이죠. 자. 자, 용병이가 해독기를 돌리네요. 아니, 개핀데 해독기를 왜 돌려, 얼마 일로 안 와? 아, 아, 나무 박스 뭐야? 지금 다른 애들은 빨간 극을 못못 바꾸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평타 때리면 좋은데, 와, 이거 이게, 이게 맞아? 한숨 좀 억울한데? 아, 아, 이렇게, 이렇게 그냥. 안, 맞, 안 맞네, 안맞 이거. 평타? 좋아요. 금방 죽기 때문에 또 하면 되죠. 들고요. 자, 바튼, 차원이 바로 앞에 왔죠. 해독기가, 아, 아드각이네? 미친. 네, 상 보니까 아드각이었네요. 파란 극 뒤에 놔두고 평타. 파란 극을 먹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먹어주고요. 어, 이거는, 어, 까비. 파란 극 던져가지고, 용병이 잡으면은, 어, 용병이 잡으면은, 말로 운 가능함. 오케이. 굿. 이렇게 빨리 잡으면은, 운영 가능함. 바로, 출구 연결 해주고, 묵습니다. 최소한 문 따는데 4 0초기 때문에 할만함 슈퍼도 썼고 아..안 썼나? 어 갑니다 오른쪽으로 빠지는 생존자 있는지 계속 봐주고요 저기 투명 맵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계속 봐주고 문 위쪽으로도 던지면은 스턴이 먹거든요 호쇽! 아, 안 맞았어요. 아! 안맞았요아한번더 호쇽! 아 나이스 이거거든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그냥 일로와 좋아요. 도망가는 바튼도부터 잡아주고 아쿠쇼 아쿠 그리고 마무리는 아 플래시로 깔끔하게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 나이스 아 좋죠. 운, 후반 운영도 좋은 미친 개가 있다. 우슝빠슝 여러분도 운동자 하세요. 진짜 이거는 전대 민문의 캐릭입니다. 와개 좋다니까 자 이번 판은 성진병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연결을 하고요 자자자 자, 자. 그러니까 자동연결은 올 랜덤이라 앞에서생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맞춰 무기가 <웃음> 이게 이게 어, 뽀로가 아니냐 할수 있는데 정수리 보고 쏘면은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정수리 보.. 정수리를 에임으로 쏘세요 자 그리고 무희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저거를 오르골을 안 푸셔도 되는게 운둔자는 스턴형 케이크입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스턴을 해가지고 타격하면 되기 때문에 느려도 그게 없죠. 디밀리트가 없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플래시를 잡을거기 때문에 이런 거슬리는 오르골들은 미리 제거해줍니다. 네. 어차피 플래시라 어차피 다음 공격은 플래시야 하면서 이제 어? 용병이 왜 미리 바꿔? 저거? 뭐야? 왜왜 미리 바꾸냐? 제가 연기 해줍니다. 자, 창틀 넘는 척 해주고, 자 던지는 척 해주고, 어, 어 이걸 넘어? 그러면은 아 죽어야지. 좋아요. 여기서 연기 다시 해주고, 아 지하 감옥까지 바로 갑니다. 사모니가 없기 때문에 지하 감옥 가면은 효과가 두 배죠. 야 여기서 용병이 지명수비 나왔으면 진짜 좋았는데, 까비 올라갑시다. 어.. 안 보이네요 이거는 구출 왔을 것 같은데 오 oh 마이 갓네 꿈구출 아무지네요 어. 네용병이었구요 네, 무이 한대 때리고 이게또 좋은게 아니 좋은건 아닌가? 일단은 요 무이한테 파란극 맞춰가지고 꿈구출은 용병이 혼내줘야지 집중은 안 쓰고 싶은데 안 쓰면은 못 맞출 것 같아가지고 용병이 한대 때려줍니다 존재감도 채울 겸, 해주는 거죠. 어. 이게 존재감 채우는 게 은근히 또 중요해가지고. 난처줍니다. 2층에서 탐선 해독기 돌리고. 아, 그러면은, 고기사 구출인가? 어, 이거는 새로운 해독기에다가 하나 걸죠. 어, 저기 기존에 있는 거 빼고. 어, 이렇게, T존에다가 하나 걸어. 음. 많이 돌아가게끔. 너구출리니아 뭐야 아 뭐야 이거 야 이놈아 이거는 공 쓸거기 때문에 예측해서 하는데 때어줍니다 너무 티나게 쓰면 안돼고회사는어 이거 뭐야 이거 와 저거 야무진 곳에 썼네 저거 어 오마이갓 oh 너무 야무진데 일로와 일로와 너 일로와 한대 맞고 가 오우씨 느려가지고 안맞는데? 이거 한대 때리고 갑시다 일로와 한대 네. 스킬이 많은 친구들은 확실하게 스턴 걸고 때리는게 좋죠 괜히 뭐이상 자석가지고 못맞추면 또손내니까무인가요 어. 아, 아고기사는 일단 무이 뒤쪽에 있는거 확인했으니까 아 이거는 오르골 부수고 가자 집중 있으니까 부수고 위식 어디로 간지 확인해놓고 어 집중으로 타격하면 되겠죠 어, 빠숑 이쪽으로 가는 거니? 아, 좋아요, 한 대. 아, 바로 안 죽지만은, 괜찮습니다. 여기서 빨간 글을 맞춰주면은, 고개에서도 바로 한대 맞는 거기 때문에, 좋죠. 아, 부수고. 아, 평타. 고개서 때려도 되지롱. 아하하. <웃음> 서 때리면 무희도 같이 죽지롱. 지금 해독기를 안잡고 있는거죠. 전화가 안 떠오르는거 보니까 아마 탐사원 치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거는 고개사 잡으러 갈까? 와.. 안돼 있는 쪽으로 했네 이거 뭐야.. 야무지잖아.. 음.. 걔 아무도 없어? 어.. 뭔가 삼판자 쪽에 한명 있을 것 같아가지고 파란 전화로 갑시다 보숑 어? 아니요 어디가니? 오른쪽으로 빠지는 거넘 뻔한 거 아니니? <웃음> 이런 거 약간 심리전 좋아요 그리고 뒤로 더 끌어올 수 있으니까 저거 써먹으면 좋습니다 근데 약간 저기, 저거 기저쓸때 주의해야 할점 어, 너무 많이 끌어당긴다고 아래쪽으로 하면은 안 그래, 아, 그 바닥에 꽂혀가지고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거 주의해줘야 해요 자 용병이 한대더이 피통 장사하면 좋겠는데 이거? 파란거 한개더많춰놓고 여기서 파란색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약간 같이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애들은? 애들이랑 안쪽으로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예측샷 굿굿굿 한대 밀어넣고 나이스 자 이제 애들 피가 둘다 맞으면 가는 피기 때문에 굴로 가는 피기 때문에 무조건 치료를 해야죠. 어 치료하고 근데 치료해도 내가 만약에 고개사를 때려 그러면은 탐사원도 그냥 가는 거가 는 거라 그냥 연결 끊습니다. 그냥 극을 못 바꾸게. 자 오른쪽으로 고개 사오는 거 보였기 때문에 그냥 어 그냥 파란 <웃음> 같이 줄게 만들어 그냥 어아 파란 극으로 아뽀숑아 그리고 저는 어 중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이게. 캠핑에서 아, 겁나 가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웃음> 아! 그럴 수 있지 어 아이 뭐 언제나 어,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자 이거는 밀어넣기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지 깔끔히 어, 어때요 약간 이러면 운전자 재밌지 않나요? 어 재밌을 것 같은데 나는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입문해봐. 나 계속 지금 홍보하고 있잖아. 매판마다.